뭐야 바나나 형 공격 같네 잡았고, 잡았고, 중이었고 바로 데려가서 잡았고, 아하였 뭐야 이이가 말하대로. 적의 침투가 감지되었습니다. 아군의 목표물을 반드시 지켜내십시오. 다르니다 상태하면 순살. 검 많다. 어검 많다 검 많다 저 빙. 빙저빙저또 빙, 빙. 빙. 빙. 아 내가 내가 검서는 확실히 안될것 같은데. 검보 검보 검보 검보 검보. 조심. 아배 배. 내려 뭐야 바나나형공격 같네 울리 같아, 해우 같아. 못배 우리도 못해. 우리도 못이 태양신 외국인이라 안 했나? 누구? 태양신 외국인 아니요 몰라. 뭐 있어. 줘, 줘. 줘. 줘. 원, 투짭짭짭짭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나이샤 한캠는것 아, 같은데? 여보요아 근데 태국 스포는 아직 국민 게임이에요 스포가 페이스북 키면 은막 2천명씩 봐요 아그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1년 전까지만 해도 한 2-3천명 봤어요 태국의 그 노블 자전반 국대 방송하는 친구 있거든요? 그 친구가 천이랑 폐지라는 친구인데 아마 아실 아이다. 듯? 오케이. 돌더 돌더. 그래. 아더또 있다 오 봐봐봐. 어얘나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비비기가 힘들죠. 지금은 이제 공방만 하니까 뭐 솔직히 그냥 하는 것만 하니까 이렇게 또보실 수도 있는데 좀 다르죠. 눈수 워낙이좀 갔다 오겠습니다. 어접빙접빙 나도 빙? 야 검을 배 좋 뭐. 뭐, 어, 아, 요 바로! <목소리> 왼쪽, 아, 이거, 아, 이거, 천천히! 아, 이대 아, 가 대. 아, 이 아, 이거, 이거, 아, 이 아, 이 아, 스나 이거, 아, 이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거 아, 아, 거거이 아, 거 검색 스나 피! 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어나 에, 뜨 떴는데 초계피는 아닌데 아. 이스 오, 1등 좋아. 야, 내가 잡았나? 거 배터리 이상. 누군 조심. 누군 조심. 오이. 왼쪽 돌격? 왜왜왜왜왜왜왜 오케이 뭐지? 아, 지게차 컷 나이스 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맞나?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히. 빼고 빼고 원래 검.. 못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아 이거 소득이 없나? 엄마 어, 소득.. 봉투 어, 신청이 해라 오케이 가면 안된다 이거 가면 안된다 맞아? 저다 드켜 다 드켜 다 드켜 오르볼게 형 온다 오르볼게 역시 그렇지 그렇지 로빠 빠빠 점프 점프 야야야 무고일이었 사랑해 부장 신발 너무 시원 너무 시원 그렇지 아니 근데 이 미션 주체 잘서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네 보는 그렇지 어 도중 안 했었잖아 어어왜 했잖아 아 그래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왜? 뚫나아 맞나? <웃음> 어 어떻게 <어떡해>, 하고아 뭐? <웃음> 우리 외친걸로 아까 외친거 같은데요? 셰프형? 응, 내 두개 보르는거 아이가? 쳤나안 외쳤나? 모르겠네? 야 울베야 울베야 울베야 울 하나 더베도 하나 아이고 거미스빅 스미... 어, 덮에 있다 1개 어. 있는데 백조삼반오 네, 네. 좋아요 울베 하나. 하나 어 완전 울베베 하나? 어, 완우 파파. 없어 이제? 울퉁하다울파야라울라다 드루와이? 여기 뭐야? 나이스. 원, 이거야, 투, 야. 그르르, 카카 이문선 누구? 저요? 오케이. 나 중모니 아 그래? 응 가보, 오케이 이모 봐줄래? 내가? 내가? 아니, 내가. 내가 가복 가복 가 o 에서일문 일문 b o c 일문 일문 들어온다 a b o c 아군이 Cabo, c a 하토 욕은 뭐, 이거 뭐, <보나>, 이이 <불법> 이거 이거 이거 뭐, 이거 이거 이 뭐, 이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뭐, 이거 이거 뭐, 이 이거 이거 뭐, 이거 건 이거 뭐, 이거 뭐, 이 이거 밀고 가야돼 밀고 가야돼? 어. 왜? 가야돼 가야돼 가야돼? 모반이 형뭐 버리고 할까 어, 버려 버려 버려 오케이 모반 지금 못듣고 있다고 어 바보래 저거 뭐. 못듣고 있는거 맞나? 오케이 <웃음> 아 오케이 발전 <웃음> 아, <오케이. 웃음> 좋은데? 패기 내가 더 좋은 패기 보여줄게 아 어, 어, 어. 저기, 개랑 어, 어, 어, 둘 했습니다. 이게 바로 팩이다 뭐야? 한골, <웃음> 구석, 한골 둘 전진. 아, 어, 아니 <웃음> 우리 편 킬로고 맞 뜨노? 그러게 좋아, 어, 쇼핑. 쇼핑, 어 나쁘지 않은데? 네. 자, 일단 14킬, 26킬 남았고. 13킬씩만 더 하면 되네요, 우리. 자, 검에서 킬 많이 못했음. 차라리, 딴 데를 가게 된다. 뭐지? 다음 판금좀 봐줘. 참, 연막 아름답게 만들었단 말이지. 아케아내끝갑자끝우어 끝났어. 어, 오케이. 오케이. 또, 라나? 바려 포함한 가죽으로. 포함한 포함한 포함한 포함한 포올한 포함한 포함한 포함나포폭한 포함한 포함한 포함한 포함한 포함한 포함한 포함한 나 세나가 짜놓을거같은데? 아, 또셋 구충 든데너는 영롱 세 무조건 두명받을게 그렇지 어 역시 나쁘다, 그래. 중소리 세문 삥 건복기가 잡았고? 어, 잡았고? 안 돼. 중었고 바로 배로 가서 잡았고? 아, 승리하였습니다. 뭐야, 이교이하 말하대로? 지렸다. 오호! 자라디, 자 야아 못 잡았다 이거 그렇죠그렇죠 그렇죠, 뭐. <웃음> 눈통 하나 눈.. 바한 대로 너 밀렸나요? 어. 제가가면안 안 밀렸죠? 어 좋다, 좋다 센서빙 좋은데? 가자 가자 가자 다시 거 같고 오묘야 와이라 아프노 오오 역시 아, <웃음> 오호호호 하지만, 알이 없었다는 점. 마지막 알두알 알 있잖아, 남자들. 아! 음, 그거는 쏠, 쏠 수가 없잖아, 그걸로는 백두산 음, 개피? 아... 오늘 살짝 수위를 넘나드네. 애... <웃음> 아, <그건 봐. 웃음> 아니지, 아니지. 뭐, 어떤, 어떤 날인지 모르잖아. 아... 와, 이거 눈 빡센데? 작전상 호텔? 작작전상 호텔 되나 혹시? 지다 아니. 눈을 빼. 세무제 사봤잖아요. 러브샷 문화 없어져야 된다. 이거 러브샷 문화가 안 좋아. <웃음> 아, 좋아좋아 이번파 가능성이 있다 야내라야 이제 구긍의 힘을 보여주자 눈빛 쳐달래 좋아 무번형 무반영... 파워를 보여주세요 무번형 무반영... 8굴라인 또 세잖아요 8굴라인 8굴라인 극강이네 이게 보니까 행구형도 있고 아하 좋네. 어, 나부키가 뭔가 아어 어허 어나부키네요어 뭔가 어 나보, 나보 누먹었다아 어, 누가 중, 누, 중, 누가 아가각가 누가 나다누먹었어다 먹었어 다 먹었어. 먹었어. 올가 같은데? 가 누가 가 누가 누가 누가 누 오케이 누가 누가 될것 같은데? 뭐 조용한데? 눈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좀비상사태누천자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누가 아, 이 그래. 눈, 눈을 봐야될것 같은데 눈가 까야되고 일단 누나 다른 데나 흔들어 스니 추천 감합니다 일단 폭 두개 까놨고요 와, 뿌레이 하나도 안나다 어? 아, 뭐야? 눈썹 빗나온다 조개 렇게안 나와. 어세요. 노 앞에 필, 매 매우 필. 아니, 마루 필이다 마루. 고양이 필. 고양이 필. 나삐 있고. 나도 어, 빈그 있고. 오케이 먼저 깔게 오케이 잘한다. 하나, 두개 더. <웃음> 빨그렇지 바로 가지. 잘한다. 바로 제가 저승 짜줄게요. 기치기 분은. 음. 겸손하통 들어와 그래 바보바바 가야돼 바바바바바바바 갔다 바다바바바바바나바바바바바 검봐봐 검봐바검봐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오른쪽 상걸 아딜레 했는데 아이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좋아요. 이거 비에서 내가 아 제가 검에서 킬을 넣으면 못했다. 초반에 아주 잘하고 있어. 에서도 못하고. 근데 나, 어, 나는 이렇지? 도전. 근데 프님 저는 도전 안했친것 같은데. 나도 나도 안 했어. 이 약간 양 냄새가 나아아딜안했아 <웃음> 진짜, <안> 했어. <웃음> 아니, 진짜 아, 도전 안 도전을 알지? 진짜 안 하긴 했어. 어 안하게 했어담필때핫도 아니야 아니야 아, 그건 이제. 착착하셨나봐 레레 의견을 들어볼게. 대캠트했던 거를. 아니 나 우리는 맵마다 해야 되는지 몰랐지. 어 그렇지 대캠 한 번만 했지 N F n 안녕하세요리하요빠돈 가족이 내가 짜줄게. 또는거 자신 있지 이렇게. 아. 아 검적... 나이스. 바로 가야지. 검호핑두 개. 검호핑두 개. 검적대로 빠져. 가복가복저배가가복가배송 가보, 가보, 가보, 가보, 가보, 가보, 나보 가보, 이보 가보, 가가복가복 가보, 가보, 가보, 가가가복 이문, 이문 하나. 음, 음. 나나아 어, 아, 자꾸 저한테 죽네. 쉽지 않아요. 어. 계속... <웃음> <웃음> <웃음> 아, 나 셔팅 계속. 아, 어저다 이거. 아, 아 왜숨까이스 나이스. 그러면 바로 중 쳐줘야지 맞지 맞지 나일무빙 두개고 어, 어, 어. 빙 나왔다 중빙 나왔다 띙기 네. 전... 때문에 가옥빙 스킬 어떻 한번 가볼까? 나일무빙 두개 아이고 꼬채형이 뒤집 조심해야 되는데 스킬 더 가자 무 자꾸 아군이 그런가? 목표물을 획득했습니다. <웃음> 왜? 어 중뛰신데 우리? 아이고. 아이고. 아 이거 아... 가 먼저 할 스나 왔을 것 같아. 느낌이 왔어요. 빨 하나, 빨 하나, 하나 아, 네네네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아, 어 근데 합쳐봤자 28킬 밖에 안되네 제가 19킬이 났는데 왜 그렇지? 어 이상하다? 어... ㅎ 어, 어. 어. <웃음> 나게 뭐야 이거? 물평을 깔고 같은데? 휘룽아 계속 빨리 그렇게 부담스러워 어우 전사령님 안녕하세요 게시티가, 이게 개새끼가 따네 예? 아 어, 갑자기 욕을, 욕, 욕, 욕을 욕을 욕 하세요 휘이고 어이 누가 범둘. 어, 둘어 공격하다. 공하다 공격하다. 공격하다. 어격어다공격하하스공공다다시 겉으가보가복고 가보고 겉으로 가보고 겉으로 가보고 겉으로 가보고 겉으로 가보보고 겉으로 눈통 고 겉으로 가보이 겉으로 가통 가보고 겉으로 가 가보고 겉으로 가보고 겉으로 검은 모양 아, 네. 와아나잡으려고 네. 돌아서 오셨구나 저분. 하트 네. 님천감사니다백님세요 어, 누구요? 안녕하세요. 어, 야 이거 사황도 진짜 멋지게 박빙인데 아쉽다. 진짜. 네. <웃음> 장난이 아시죠? 그렇게 여러분 이거 딱그 말인 거 아시죠? 근데, 어제피 우린 뭐, 도전 안 했었기 때문에. 어, 중좀 위험한데, 뭔가 느낌이. 밀려올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어, 그, 마루 둘, 마루 둘, 마루 안 된다, 이거. 미치 왔다. 어. 미치기 하나, 하나, 하나. 아, 나, 나, 나. 아 다잘맞춘데 살고 싶어라 아, 어, 이거 거기 막으시면 제가 소스 무슨 선생님. 일문 하 일문 하나 하나 던지. 눈통. 어, 두명 전지 눈통 하나. 세 명. 오지마. 아, 맞아. 둘, 둘 다. 무조건 하나 더. 아깝 아군이 아, 패배할 아, 하나. 내가 눈 갔어야 돼, 자꾸. 22. 오사지 사킬.